오, <목소리> 안녕하세요 형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무안의 영산강을 아마 또 오랜만에 지지러 왔어요. 물이 조금 빠졌네요. 생각보다 물이 좀 빠져 있고 이 광활한 곳에서 또 오늘 배스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 넓은데 배스는 있고 그 배스를 찾아야 하고 나는 찾을 거고. 오늘 사고 열받아서 안 나오면 은 해남 내려갑니다. 자, 흔이로 탐색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 베이스가 강한데. <웃음> 야, 야 늦춰맞아 반응하는데? 오늘 또 대박인가? 이것도 오늘 대박인가? 첫 캐스팅에 이렇게 반응이 온다고. 지금은, 어우, 수심 좀 나온다. 한 2m, 한 3m 되겠는데? 라인 빨래 들어가는 거 보니까. 어 바닥 좋아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 이쪽, 첫커발이개그발이 우와, 사이트 좋아요. 오 우와, 사이트 좋아요. 아, 어, 빠졌어! <웃음> 와, 넌 렁크 잡나 했다. 아, 어, 담배도피게 그러니까, 훅이 벌크라서 그런가 봐. 아. 아, 바람 불기 전에 잡아야 된다. 여기 바람 불면 답도 없다, 진짜. 답지 못한다. 여기는 이따 갔다 오면서 한번더 들어오자. 음, 지금 프레셔 받았을 것 같아, 애 찌기가 예민한 시기라서, 좀만 이렇게 바짝 뒤지면은, 애들이 빠진단 말이죠. 착수음 때문에도 빠지고. 여기는 왠지 나고. 왠지. 패스. 오늘의 첫 베스 오늘 첫 베스 패스, 프리리그로만 베스입니다 여러분들 예, 발 앞에서 브레이크 라인에서 먹은 뱃스예요한 마리 떡 가보자 브레이크 라인 딱 올라 탈때 입지를 했어요 여기 한두 마리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똑같은 자리에 한번또뱃스 해볼게요 정말 또 있어라 앞에서부터 조금 끌고 올게요 잡수 네, 시키고 천천히 드래깅 브레이크 라인 올 때까지 천천히 드래깅 바닥에 걸어가면서 오늘 살이좀딱 ố 다시 프리리그에 상수합니다. 나를 꼬시려고 립스틱 바르고 나온두 번째 뵙습니다. 사자. 사이죠? 我会 oh, oh. <웃음> 다 끌고 와가지고 발앞에서쭉 먹고 째서 그냥 자 프리리그에 나왔습니다 프리리그 노 프리리그 그냥 얘는 마을 그냥 볼 필요도 없이 넣을 거예요 <웃음> 와, 포인트 선정 오졌다 오늘도 시즌 62호 랑입니다 여러분들 자 프리리그 크로우 계열 프리리그고요 싱커는 8번에 사모스 그리고 후근 와이드갭 사모 라인은 카본 12파운드 로드는 허리는 미디엄 헤비 팁은 헤비텍 릴은 7점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먹은 술이 다 깨네요 예 네. 와... 사이즈 입자 이 닫았죠? 네. 아. 다 50넘네 아 그리고 유튜브 댓글에 자꾸 유튜브 댓글에 자꾸 네. 뭐 줄자 저번에 많이 해 예, 생방송입니다. 주제 어떻게 접습니까? 예? 제발 그런 댓글 좀 달지 마세요. 저 구, 어? 런커로 구를 안 칩니다. 여러분들. 제발 좀 그런, 주, 그런 댓글 좀 달아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댓글 달릴 때마다 힘이 쩍쩍 빠집니다. 진짜. 응? 와 얘가 1700밖에 안 나가? 1710. 62호 런커입니다 깨끗하게. 영상강에서 잡은 62호 런커 과감하게 원교체. 과감하게 소프테페이트를 교체해서 다른 패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로 게열 나가리, 따블따로 가보자. 우리 따블린 거. 하팅, 팅 아니, 제가 애기니까 저도 다 날씨. 아,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야 풀링바이트 씨. 너는 안 놓친다 내가 오늘 와와 안와 <웃음> 43 되는 거 아니야? 아 <웃음> 어, 그러니까 43이면 진짜 레전드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어? 야 이게 말이 돼? 그렇게 안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옆에안 던져봤다고 이옆에안 던져봤다고 한번 던졌는데 아두번 던졌는데 그두 번만이 나와버렸어 어 받아 먹었어요 폴링바이트였어요 근데 이제 마무리 져야죠 오늘 알차게 방송했습니다 런커더 또 62호 뽑고 말이 수는 4자 4자 2 자 오늘 마케 하고 갑시다 여러분들 아 기분 좋아 근데 아 열심히 하면 진짜 뭔가 도와주긴 도와주는 거 같긴 한데 너무 힘들다아 그래도 오늘 기분은 좋다 런커도 하고 미션도 성공하고 음, 오늘 런커미션 오늘 잡으면 500개 오늘 런커 잡으면 500개 뭐 이런 게 미션이지 씨 마지막 캐스팅이 갑자기 던지고 있는데 잡으면 런커 이거 그 잠수부 내가 아까 뺐단 말이야 잠수부 빼기 전에 해야지 내가 아까 나오라 했으니까 나왔다고 잠수부 이제 올해 다 가기 전까지 런커를또몇토까지 뽑나? 예, 한번 기록을 한번 세워볼게요 지금 이제 오늘 62호 뽑았으니까 예, 목표는 70호 근데 힘들 것 같아요 예, 올해 뽑는 데까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고생 많았어요 형님들 내일 봬요 음 수고하셨습니다 빠빠이